교재 6장을 보시면은, 방향족입니다. 에, 방향족. 향기를 발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족 화합물. 영어로 아로마틱 컴파운드 되어 있는데, 아로마, 아로, 아로마, 아로마, 향, 향기 얘기입니다. 향기를 발산하는, 내뿜는 물질들입니다. 자, 이 물질 속에 뭐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자, 이와 같이 이런 물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자식으로 쓰면은 C6H6 구조식으로 쓰면은 이와 같이 육각 고리 모양을 있어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를 우리가 일일이 다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 탄소와 수소를 생략을 하자 생략하고 그린 구조식이 바로 이겁니다 육각보인데 이 여기는 이중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고,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육각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중 단위를 쓰려고 하니까 또 번거롭다. 그럼 약속을 이렇게 육각 고리의 안에 그냥 원을 그려놓자. 이것도 벤젠. 벤제, 전부가 벤젠이. 그러면 방향족 타나수소의 공통점이 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 고리를. 그리고 그 고리 가지고 있는 향기를 나타내는 물질을 예를 한번 들어 보자. 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육개피, 육개피 향료로 쓰죠. 정향, 바닐라 향, 장미 향기 나, 나죠? 그 물질들이 이와 같이 벤젠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화합물, 화학 결합을 이루는 물질을 우리가 이름을 방향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에서 우리가 방향족 이 물질들은 벤젠 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벤젠 고리는 어떠한 반응성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자 보세요. 벤젠은 어찌 됐든지 공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젠이 상당히 안정한 고리 물질입니다. 자, 안정한 고리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자, 책에 나와 있는 보충 문제,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1번, 그 벤젠 분자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조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우리 봤죠 벤젠 C6H6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해서 육각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자, 벤젠이 왜 이렇게 안정하냐 안정하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보세요 자, 이거 표현했는 것이 여기 자 이중단일 이중단일이고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그 옆에는 단일결합이고 그러니까, 벤젠이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모양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벤젠고리의 이 전자 구름을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도넛스 같이 생겼죠. 그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탄소 6개의 수소 이렇게 되어 있고, 저, 피궤도 그러니까, 바, 시그마 결합이 아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피궤도는 이렇게 벤젠 링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이 전자가 분포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벤젠의 파이 결합 그림 그리는 게 바로 이거죠요 이중 단일 이중 단일이 됐지 이중 단일이 사실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 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벤젠의 공명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명구조. 그래서 벤젠이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물질이다. 그래서 벤젠 구조 요약을 했는 걸 한번 봅시다. 분자식은 C6H6이다. 이건 이해됐고. 그 다음에 탄소는 평면 유원자 고리에 있고 그 고리 위와 아래에 여섯 개의 파이 전자 9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 보이시는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전자가 분포되어 있다. 그다음 여섯 개 탄소는 모두 동일하다. 탄소 탄소 결합 길이는 모두 동일하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한 중간 정도 결합의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게 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벤젠 고리는 이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까? 그 반응성에 대해 가지고 뒤쪽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자, 쭉 건너뛰고, 자, 어디에 벤젠 고리 반응을 자, 그림 6의 2를 한번 보세요. 그림 2에6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일으킨다. 자 중앙에 있는 것이 이 벤젠입니다. 벤젠골이에요. 보이죠? 자 여기에서 수소 자리에 불로움이 치환돼서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Cl 염소가 치환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항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설폰화 반응이라고 해서 자, SO3H가 수소자리에 치환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화 반응시키면 NO2가 들어갈 수도 있고그 다음 COR 이런 형태로 RCO 형태 자, 이걸 우리가 아실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실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아 R, R이라고 하는 까 탄소수소로 되어 있는 자 탄소수소로 되어 있고 끝쪽에 CO 이중결합을 가졌는 자요 부분을 RCO 부분을 이름을 해서 아실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아실 그 다음 알킬화 반응, 그러는 거는, 아실, 알킬. 알킬은 탄소수소로 되어 있는 지환기입니다. 지금 이름이 두 개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에, 알킬, 알킬화 반응과 아실화 반응. 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어찌되었든지, 벤젠고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출발 물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물질이에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벤젠 이 고리가 왜 이렇게 상세히 다루느냐 새로, 다, 새로운 새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가 됩니다 원재료가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알고 자, 이 장은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자이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174가 되는지 5가 되는지 그 부분이 부분일 거예요. 자, 치환 반응의 배향 그리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예. 173 자, 벤젠 고리에 수소 자리에 염소가 치환된 반응. 이게 크로로벤젠이 크로로벤젠이 이 크로로벤젠에 질산하고 반응을 시키는데 황산을 총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 니트로, NO2 니트로기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염소 바로 옆에 자리에 염소를 1번이라고 번호를 염소가 치환된 탄소를 1번이라고 번호를 매겼다면 2번 자리에 니트로기 NO2가 들어갈 수가 있고 3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4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치환돼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올소 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들어보셨 못 들어보셔도 이 이름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올소 그 다음 메타 파라 파라는 정 반대편에 자 also 메타 파라 여기에 치환기가 에너토 니트로기가 배향을 할 수가 있어요 치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는 크로로가 염소가 들어 치환어 있는 크로로 벤젠을 가지고 니트로 니트로 그러니까 화시키면은 올소 메타 파라 중에 메타는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 올소 파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만약에 거꾸로 니트로 벤젠을 염소 반응을 시키면은요. 메타의 염소가 치환되도록 합니다. 그얘기는그얘기는자 처음 처음 이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치환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올소파라배향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메타배향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발 물질을 내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출발 물질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잖아. 근데그 출발 물질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 이거는 여러분들 깊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소메타파라배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배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표6의 2에 들어와서, 올소파라 지향성 기가 있고요, 메타 지향성 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졌나 하면은, 올소파라 지향성은요, 이와 같이 OH 알콜기, 그 다음에 알콕시기, 아미노기, 뭐, 알킬 아미노기, 뭐, 등등, 이와 같이, 할로겐, 그 다음, 알킬기. 자, 이런 것들이 올소파라지향이고요 메타지향은 카복실기알데하이드기그 다음에 키톤기, 시아노기, 니트로기, 슬폰산기. 자, 이런 것들은 메타지향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묻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올소파라지향은요, 이, 이 치환기, 이러, 이 기능기들은요, 작용기는요, 전자를,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지향은요, 전자를 자기 자신이 당겨버립니다. 자, 이래서 크게 올소파라지향성과 메타지향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그 정도만 하고 자이 장은 이 장은 맞출 거예요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벤젠 고리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는 정도는 자 6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